개성을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야기인정자일수유하면 승주항사 칠보타민이라나 오호. 미타무 보타비경 허유의 나이염정심에 청정각이니라나. 오호호호 아미타불. 간단히 풀어보면은 약인정자 일수유하면 승조항아칠보탑. 이라 보타필경화위진이나 일념정심정정각이니라 약인 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고요히 앉아 잠시라도 일념에 들면 삼매에 들면 이것을 찰나 삼매라 그래요 잠시라도 일상생활 안에서 삼매 어, 드는 것 어, 이걸 찰나 삼매 그럽니다. 어, 들면 은 승조 항사 칠보탑이니라 그 공덕이 항하사 모래수의 칠보탑을 쌓은 것보다 많다 크다 이건 이제 금강경에 나와 있는 얘기하고 같죠 어, 전법의 공덕이 예, 모래수만큼의 칠보탑을 금은보화로 쌓은 탑을 공양하였다 하더라도 예, 전법의 공덕만큼 못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잠시 산매 드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탑 필경 화 위진이니 일념 정심, 정, 정각이니라 보탑은 반드시 쇠락하여 무너지고 이것은 이제 유루의 복, 유루의 과 그러니까 보탑을 공양해서 얻은 과보는 유루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탑은 반드시 쇠락하여 무너지고 흩어져 흔적이 없지만은, 일념 정심, 청, 정각이다. 한생각 맑은 마음은, 본래 마음을 찾은 것은 깨달음을 이루게 해주기 때문이다. 본래 마, 본래 마음을 한번 맛보면은, 이거 헤어날 수가 없고, 그래서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좋은 어, 지름길이 될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계성은이 개성은 문수보살께서 하신 개성입니다. 문수보살이 그냥 아무 때나 쉴데없이한게 아니고 무착이라고 하는 스님에게 내린 개성인데 무착스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잠깐 참고로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무착스님 무착보살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님을 보살로 칭할 때에는 그만큼 스님으로 칭하기에는 좀 이렇게 뭐가 좀무리하다 그 다시 얘기한다면, 보살이나 되니까 이 정도의 큰 일을 하는 것이지, 소위 일반 회의 스님도 스님, 우리 저기 청모 스님도 스님, 이렇게 이제 스님을 붙이는데, 이런 훌륭한 분에게 스님을 붙이기에는 뭐하다? 보살의 화신이다. 달라이라마가 관음의 화신이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살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분들은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가히 범인이 할수 없는 일을 하신 이러한 스님들을 보살로 붙입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무착 보살이십니다. 인도의 사세기경에 그 출연하신 스님이신데 이분이 아주 재밌어요. 어쨌든 역사적으로, 어, 스님들, 스님을 얘기할 때 아, 참 이분은 대단한 천재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매다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무착이고 그 중에 한 분이 그 동생인 세친입니다. 무착, 세친 이두 스님이 유대한 업적을 많이 남기고 어 그리고 또어일테면 그러기 때문에 세간적 시각으로 보면 천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무착 스님은 음, 원래 이제 난방불교, 그 상자부 불교라고 하는 난방불교를 접하셨는데, 그, 렇게 하시다가 이제 대승불교를 접하시고, 대승에 매료돼서 대승사상을 펼치신 그런 분이세요. 어, 이분은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스님이 내나 떠드는 유식이라고 하는 철학, 유식학, 학을 어, 이제 이,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유식하게 시원이 된게 육아학이라는 게 있어요. 육아학을 설하신, 육아학파를 만드신, 어, 개조이신, 분이이무착스님이십니다 이 어, 그리고 이제 종파로는 이제 법상종, 어, 그리고 이제 신앙으로는 미륵신앙을 이제 붕시킨 분이 이, 이제 무착스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무착 스님이 그만큼 역사적으로 큰 획을 긋는 어, 역할을 하셨는데 그 무착 스님의 동생이 세친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어, 세친 스님은 그 스님도 원래 이제 남방 소위 상자부 불교에 매료되어 가지고 열심히 전법을 하고 그래 그러셨는데 이제 형이 대승 사상에 심취해 가지고 대승을 얘기하니까 아이 동생 세 친이 형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것을 꺼려했어요 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라 있다 다시 만날 일이 없다 너는 외도에 빠졌다 응 형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만날 일이 없는데 그 대승의 마음을 가진 무착 형이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 우리가 대승이고 소승이고 어 학문적인 견해를 그 덮어두고 형제 의 애로 만나자 해가지고 만났어요. 이 형제가 만나가지고 무슨 뭐 개똥 얘기를 하겠어요? 어디 부동산이 오르니 내리니를 하겠어요? 코로나 일구 얘기를 하겠어요? 하다 보면 불교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형이 자연스럽게 자자로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승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처음에 껄쩍지근하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참 기가 막힌 돌이야. 그래서 동생인 세친이 내가 그동안 대승이 불교가 아니라고 그렇게 비방을 하고 다녔는데 이 혀를 잘라야 되겠다. 그냥 그 자리에서 혀를 자르려고 해요. 그러니까 형이 그러지 말고 그 안에 것을 참회하고 내준다면은 그 혀로 대승을 살아야 될거 아니냐 해가지고 세친이 어 이제 대승의 사상을 널리 펼치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 세친 스님이 지은 그에 뭡니까 개성이 있는데 일단 어려워요 학문적으로 응축된 것인데 이제 구사론이라는 게 있어요 구사론. 보살은 3 0송을 동생 세친이 지었는데 요 내용은 아주 어려워요. 이게 이제 대승이 아니고 소위 소승이라고 하는 상자부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 스님도 배웠지만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 어쨌든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대승 사상을 펼친 그러한 분이 이제 세친보살 그형 무착보살 그렇습니다. 이 무착 스님이 염원하기를 에, 문수보살, 지혜롭기 위해서 문수보살을 칭견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그래서, 오대산, 중국의 오대산에 가가지고, 여러분처럼 했다, 안 했다가, 어제 왔다고 해서, 오늘 안 오고, 기분 내키면 오고, 기분 안 내키면 안 오고, 콧나라고 해서 안 오고, 콧나 끝나면 이제 놀러 가야 된다고 안 오고, 이런 것이 아니고, 어, 아주 독한 마음을 먹고, 그오대산내 문수보살 칭견하려고 목숨을 내놓고 기도를 하죠. 드디어 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친견하는 자리에서 얻은 개송이 이 개송이다라고 하는 소설을 먼저 풀었어요. 한번 다시 살펴봅니다. 지혜의 화신신문수보사께서는 어떠한 사상을 응축해서 우리 무착스님에게 전했는가 보면은 예, 만약 어떤 사람이 고요히 앉아 잠시라도 일념에 들면 이 일념에 드는 것은 본래 마음을 찾는 것이오 본래 마음을 찾는 것은 여러분들이 업장이 소멸된 그 자리로 가는 것이고 이것은 공의 자리요 법신의 자리다 공의 자리 법신의 자리는 만 생명 만물을 만들어내고 만가지의 삶을 자체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얘기한다면 법신이요 어, 나투심을 화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어, 그 공덕이 모래수에 칠보탑을 쌓는 것, 모래수만큼이나, 모래알만큼이나 칠보탑을 쌓는 것보다도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어, 보탑은 반드시 세락하고 무너지고 이 한마음 챙긴 것은 세대생생이 가기 때문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저번에 달마 스님하고 어, 양나라 무황제하고 만났을 때 얘기하고 비슷한 겁니다. 양나라 무황제는 유루보, 내가 칠보의 탑을 이렇게 보시를 하고 공덕을 지었는데 공덕이 얼마나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 무공덕, 배추공덕, 김치공덕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이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달마스님은 텅빈 그자리를 얘기한 것이고 또어 이제 저양 양나라 황제는 일테면은 예, 복을 받는 거, 복을 누리는 거, 복을 받자 받아 받자, 복을 누려 받자 가진 그것은 가진만큼 고통스럽고 누리면 누린만큼 고통스럽고 고통의 끝은 응? 죽음이고 고통의 끝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좋아하고 있냐고 어, 네가 자제하면 되는 것이지 달마스요 얘기하는데 그걸 못 알아 먹은 것이지 무식해가지고 음, 그렇단 말이에요. 응?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삼일수심은 천재 보여 백천 탐물은 일조진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삼일 수심, 삼일 닦은 마음은 천재의 법, 천년의 법에요. 어 백천 가지의 그 재물을 탐한 것은 그 이슬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뼛속 깊이 각인을 하여서 어, 이게 좀. 예, 곱씹고 곱씹고 곱씹어가지고 마음을 잘 닦는 것이 예, 안락을 누리는 것이고 일체의 질을 성취하는 것이고 일체의 자제를 얻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고 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면 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 간단히 스피드 있게 빨리 예, 그리고 짧게 예, 그렇게 이제 맞춰야될 것인데 오늘은 사무량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닦아서 그 닦는다는 건 이해가 됐는데 그 삼매만 닦으면 되는 것이냐라고 아 하는 것이죠 삼매를 닦기 위해서도 사무량심이 필요하고 네 가지 마음이 필요하고 네 가지 마음을 내야 되고 또 에스, 그 해탈을 하였다 하더라도 어, 소 이제 사무량심이 이제 중생구제를 위해서 어 이제 그 사무량심을 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 그래서 이 사무량심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 닦아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해탈 이고 등락. 응? 고를 여의기 기여 여기 위해서 어,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 또 이것이 똑같은 얘기인데 해탈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마음을 닦는다라고 어, 하는 것인데 이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의, 깨달음으로 가는 어, 이제 과정이 되는 것이고 깨닫고 나서도 이 마음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네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 무량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이다 하염없이 내야 되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 무량심은 첫째는 자요 둘째는 비요 셋째는 희요 넷째는 산이라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은 사랑하는 마음이요 또 아픔을 같이 하는 마음이요 기쁨을 같이 하는 마음이요. 또 평등한 마음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내고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한히 사랑하는 마음, 또 무한히 고통을 같이 하려고 하는 마음, 무한히 기쁨을 같이 하려고 하는 마음, 또 무한히 평등한 마음을 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사. 무량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사랑하는 마음은 일상적으로 잘 내요 사랑 좋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무엇이 문제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무량한 마음은 걸림없는 마음이요 무량한 마음은 차별없는 마음이요 무량한 마음은 내가 우선된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량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잘 내는데 중생의 사랑하는 마음은 어떻게 내냐면은 에, 매우 지엽적으로 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엽적으로 내는 건 뭐냐면은 때문에 친소호불로가 있어가지고 친소호불로에 의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을 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마음을 내고. 어, 또 내가 나하고 가까운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을 내고 나하고 먼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이렇게 중생은 소위 지역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낸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랑하는 마음은 상대적으로 또 미워하는 마음을 같이 낸다 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세요 사랑은 미움이요 미움은 곧 사랑이라 사랑과 미움은 동시적인 것이니 이것이 중생의 무지로다. 나의 무지로다. 응.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미워하는 마음을 불러와요. 우리 보령궁이 신랑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야. 이웃집 남자를 미워할 일이 없잖아요. 보령궁이 이웃집 남자를 미워한다면 그 이상한 관계야. 응? 그러니까 사랑은 동시에 이걸 알아야 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드러나지 않는 것, 전체적인 것을 아는 것인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중생의 사랑은 미움을 반드시 일으키게 돼 있다라는 측면에서 중생의 사랑이 아니고 보살의 사랑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 이게, 무량심이라는 것은, 자의 무량심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보살의 사랑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이제, 친소호프로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남편, 내 자식만 사랑해. 조금 남으면은, 일시적으로 스님도 사랑해. 응? 그 마음을 제가 알아요. 그런데, 내 남편, 내 자식만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중생의 사랑이에요. 이거 가지고는 해탈로 갈 수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는 해탈커녕 복을 누리기도 어려워요. 응? 에, 뭔 얘기냐면 은이 사랑의 확대가 필요한데 사랑의 확대는 남편에서 자식으로 불자라고 하면 닦는다고 하면 은 어, 복을 예, 직 짓고, 복을 걷어드린다고 한다면, 깨달음으로 간다고 한다면, 예? 어, 이거 등락하려고 한다면, 안심 임명하려고 한다면, 예, 같은 얘기에요, 전부. 그렇다면, 사랑의 확대가 필요한데, 남편, 자식을 넘어서 부모님에게 확대돼야 될 것이고, 부모에서 또일가친척에 확대돼야 될 것이고 어, 거기에서 이제 지역사회로 확대돼야 될 것이고 5,200만 대한민국 국민에게 확대돼야 될 것이고 어, 70만 70억이 넘는 인류에게 확대돼야 될 것이고 인류를 넘어서 생명에게 확대돼야 될 것이고 생명을 넘어서 무정까지 확대돼야 된다. 유정무정일체 부처님 아닌 것이 없더라. 이 얘기거든. 우리가 지금 기후 환경 문제 얘기하는데, 에, 기후 환경의 위기. 대한민국에서 무슨 뭐 국제대회도 하고 하잖아요. 이 위기인데,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기후 환경의 위기가 아니고 인간의 위기, 생명의 위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자초했어요? 응? 1번 개가, 2번 돼지가, 응, 3번 마구니가, 4번 인간이. 인간이잖아요. 사지선다형 스님은 사지선다형 세대기 때 사지선다형을 좋아해요 응? 4번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정에게까지 애정을 갖지 않으면 은풀한 폭이 이건 유정이지만 풀한 폭이 돌멩이 하나에도 애정을 갖지 않으면 은 그러면 그 화근은 우리에게 온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건 전부 우리가 사는 건 전부 바깥에서 오는데 돌멩이 하나로 살고 풀한 포기로 살아요. 돌멩이가 없어봐요. 집을 지을 수가 있나? 응? 돌멩이를 전체로 보면 화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화석연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쇠고지름이 없으면 옷을 입기를 해. 심지어 비타민도 쇠고지름에서 나온다는데 응? 비타민을 먹기를 하겠어요. 약을 추출해내겠어요. 응? 응? 연료를 떼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돌멩이가 곧 뭐라? 아이고 이거 법신이고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텅빈 가운데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두드물물이 부처 아닌 것이었고 진리 아닌 것이 없도다. 응? 없도다. 일체는 그래서 평등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생은 도대체 알아먹질 못하고 응? 응, 차별을 둔단 말이오. 그래서 사랑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양적 확대를 꾀해 나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양적 확대를 하나를 깨면 하나만큼 뭐 돌아올 것이고 둘을 깨면 둘만큼 돌아올 것이고 셋을 그 이제 뿌리면 어, 셋만큼 돌아올 것인데 에, 이걸 무리하게 뿌리면 은 궁극적으로 일체 중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무량심 중에 자무량심. 그것은 깨달음의 경진이라, 부처의 경진이라. 응? 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응. 또 사랑의 문제는 무엇이 있는가? 이 사랑의 문제 또한 가지가 있어요.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더라. 따라서 하세요. 사랑이 뭐냐고 부르신다면 아, 따라서 해봐. 사랑이 뭐냐고 부르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게 맞아. 맞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중생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 사랑에는 반드시 욕망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자기 중심적 욕망이에요. 자기 중심적 욕망. 그러니까 남의 자식은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남의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에 대해서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 자식은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이것은 뭐냐면 전부 자기중심적 욕망이라는 것이 더 쉬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 이 얘기는 사랑이 눈을 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나쁜 짓을 해도 그래 그래 그래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또 좋은 짓을 하더라도 저것이 나쁘게 보이고. 이게 뭔 얘기냐 면은 자기 기준대로 자식을 이끌려 그러고 만들려고 그러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대로 안 되면은 그것이 이제, 이제 그냥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모와 자식이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영조하고 누구여? 사도세자가 대표적인 예예요. 근데 영조 사도세자는 또라이여가지고 그렇다라고 볼 것이냐? 그게 아니고 내가 영조가 될수 있단 말이오. 여러분들 자녀가 사도세자가 될수 있단 말이오. 그것은 간단해요. 내 기준대로, 내 요구대로 해야 된다 그러고 소위 말해서 공부하고 그업성이안 맞는데 자꾸 공부하라고. 애는 우석대 갈 실력인데 엄마는 서울대 가라고 막 조져요. 그럼 갈수 있겠어 없겠어? 설사 간다 하더라도 낯이 가버려 자식이 또라이가 돼버려. 응. 음. 그러니까 중생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 욕망에 의해서 무지가 씌어져 가지고 눈을 가려 가지고 화근을 예, 화근이 되고 어, 화에 화라는 과보를 받게 된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예? 네? 뭐가 되었어? 전부 이것이 자기 중심적 사랑, 중생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중심적 사랑을 벗어나는 것,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기중심적 사랑을 벗어나는 것, 이것이 사부량심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중심적인 것은 반드시 욕망이 전제되는 것이고, 욕망이 전제되는 것은 대상과 상관없이 내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오류를 낳고 화근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어, 이 자기중심적 사랑에서 벗어나서 보살의 마음, 보살의 사랑으로 전환되면 은 따라서 하세요. 여실지견. 여실 자식이 자식대로 그대로 보이는 것이고 어? 어, 남편이 남편대로 그대로 보이는 것이고 사건이 사건대로 그대로 보이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여실지견. 그대로 보여 아,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이게 근기구나 이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어, 얘가 왜 짜증을 내는 것도 아 짜증을 내는 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어, 이런 것들을 잘 헤아릴 수가 있어요. 응? 그런데 짜증을 내면은 나는 지금 개 모인 갔다 와가지고 기분이 좋은데 왜냐면 그날 개 돈을 내가 탔어. 기분이 좋은데 와가지고 짜증을 내니까 이 싸가지 없는 것이 엄마 기분 좋은데 기분을 깼다고 막 그런단 말이야. 에? 그리고 애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 엄마는 몰라. 몰라. 아빠도 몰라. <웃음> 그런단 말이에요. 어쨌든 사랑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무량심. 사랑의 마음을 무한하게 내야 된다. 불보살의 마음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들 중생의 사랑의 개념과 다른 것이고 중생의 사랑의 개념을 불보살의 사랑의 개념으로 전환하는 거 이것이 수행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누가 좋다. 응 1번 회일스님이 좋다. 2번 뭐 정우성이 좋다. 3번 채불함이 좋다. 4번 본인이 좋다. 본인이 좋은 거야 본인이. 그런 것이고 비무량심 아픔을 갖춰야 된다고 라 하는 것인데 에이. 부처님이 이 땅에 놔두신 이유는 뭐예요?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하기 위해서 놔두신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땅에 놔두시고 동서남북으로 여섯 발인가 일곱 발인가를 걷고 여섯 발이요? 일곱 발이요? 가끔 헷갈려 걷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 <웃음> 걷고 어, 첫 본문이 일성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놔둔 것은 중생을 안락으로 이끌기 위해서 고통에서 벗어나기, 벗어나게 기벗어나 하기 위해서 목적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놔두신 이유가 그렇다고 한다면 불자의 길은 일체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는 것에 맞춰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자들이 안타깝게도 다른 종교, 소위 이제 뭐 어, 기독교로 대변되는 다른 종교는 그참 고통을 같이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노력이 아주 가상해요. 그냥 아프리카도 가고 자기 인생을 다 내팽개치고 어, 이 저기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과 같이 하려고 그러고. 응? 그렇단 말이에요. 비록 선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관세음보살처럼 구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불자는 그렇다 안 그렇다 관심이 없어 관심 중생의 고통에 관심이 없어요. 어. 부처님이 이 땅에 나토신 이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 놔두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자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있다라는 이 아이러닉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 참 안타까워요. 제가 이제 착한 벗들을 하고, 뭐또 베트남에 어학당을 운영하고, 아, 돈 무지 듭니다. 딸라 해봐요. 무지 듣는, 든다. 무지 들어요. 뭐 내가, 나가서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겠어 어디 카바라에서 노래를 하겠어 여러분들이 다 보시한 것으로 어, 착한 것들을 운영하고 직원이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정직원이 다섯이었어요정안 돼가지고 이제 하나 이제 그만두게 하고 지금은 네 명입니다 많은 착한 것들 베트남 마이도 세 명이에요 정직원이 그러니까 네 어,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불, 우리, 저, 우리 신자들은 아니고, S사의 신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 우리 신자는 그런 얘기 안 하지. 스님이 매일 엉뚱한 짓 한다고, 응? 어 목탁 쳐가지고, 어, 이렇게 보시하니까 그돈 갖고 엉뚱한 짓 한다고, 실데없는짓 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 어려움에 처한, 고난의 처한 자와 같이 하려고 그러고 그들을 돕는 게 나의 일이고 여러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보시를 잘하고 있는 것이고 또 스님은 잘 쓰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그 대가를 바라려고 하지마 그 대가를 무슨 뭐 스님. 뭐 거기다 투자해가지고 착한 것들에 뭐 이주 여성이 우절에 돈을 보태기를 합니까 불사에 동참을 하기라 합니까 뭘 하기라 합니까 응 예, 그러는데 대가를 바라지마라 같이 한번 해봐요 무주상 보시 응 대가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 은 이제 그에그다 복이 쌓이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불국토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미얀마 에, 그, 큰 세계적인 이제 골칫거리, 화두로, 어, 미얀마 민주화 투쟁이 화두로 이제 그, 이 등장을 했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지사님을 만났어요. 어, 만나가지고, 이 어려운 때, 여기에 미얀마의 유학생들이며 미얀마 노동자들이, 예, 이제, 고국에서 오는 그 지원금이 끊기고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고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갈 수가 없으니까 아, 이것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모든 걸 동원해서 비자를 연장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유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고 그랬더니 두말 없이 당연히 해야 되죠 하고 해가지고 한 달인가 뒤에 연락이 왔어. 스님 2억 원 모아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일차적으로 돕습니다. 하니까 얼마나 고마워. 응? 그러니까 스님이 가만히 주저앉아가지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다 라고 생각했으면 그것도 안 되는데 아니, 스님이 나서가지고 응, 그렇게 하니까 아, 2억 원이 뚝 떨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원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지원할 수는 없으니까, 그, 그 지원하는 단체가 있는데, 아이고, 그 단체를 그냥, 낱낱이 보면은, 열의 아홉이 기독교인 선교사, 미얀마 선교사, 무슨 뭐, 뭔사 해가지고, 전부 기독교인들이 다 해요. 미얀마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가서 돕고, 그 다음에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논리예요 근데 별수 없이 거기서 지금 돕고 있으니까 내, 내가 가가지고 얘기하고 그 돈은 그쪽으로 줬어. 내가 할수 없어, 구조적으로. 응. 공식적인 돕는 단체에 줘야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참 안타깝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스님이 일조를 하긴 했지만은, 우리 불자 중에서도, 어, 어, 이러한 그인권이라든가환경이라든가 이게 이제, 불교사상하고 그냥 딱! 딱! 들어 맞는데, 딱! 들어 맞는데, 도대체 불자들은 거기에 공감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다시 보살행을 하지 않고, 복을 쌓지 않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 고통을 같이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우리가 세계 강국이 되어가지고, 지금, 세계에서 칠, 7대 강국 중에 들어간다는 동 10대 강국 중에 들어간다는 동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6.25 때 유엔군들이 응이 응, 나라를 같이 지키는 데 도와주고 희생이 따르고, 또 쪼꼬렛이니 밀가루니 기브미 쪼꼬레 기브미 쪼꼬레 여러분들이 어저기저 캄보디아, 우리 보령군, 캄보디아 갔잖아 캄보디아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애들들이 다뭐라 그래. 보령군 이뻐서 쫓아온 게 아니야. 있어 보이니까 쫓아온 거예요. 있어 보이니까.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붙잡고 기분도 어, 1달러, 1달러 1달러 어. 오빠, 오빠 또 언니, 언니 1달러, 1달러 그런단 말이오. 우리도 별거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막 에이, 사랑하라 했더니 엉뚱한 사랑에 나했었고 엉뚱한 사랑에 정해인이나 사랑하고, 음, 음 누구야 트로트 그, 응 음? 임영웅이나 사랑한다 그러고 거기 거기나 쫓아다니고, 아이고 참볼만하더만또 아줌마들 부대가 있어서 볼만하다만 쫓아다니고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에, 고통을 같이 하려는 마음, 사랑하려는 마음이 이렇게 돼야 돼요 같이. 예, 관세음보살의 화신이 되어서 그들을 도우려고 하고 그들을 같이 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오늘날 풍요를 누리는 것처럼 응? 우리가 또 회양했을 때 그들이 우리 어려울 때 도울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세상의 있지 이치, 연기적 이지야 응? 신랑이 배고파서 왔을 때 밥을 챙겨주는 것이 사랑의 마음이고 신랑은 그것을 얻어 먹고 내 각시를 위해 서 돈을 벌어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돈을 벌어 오는 것이 그 사랑의 마음이요. Give and take. 시간과 공간을 다 떠나서요 우주는요 반드시 균형을 갖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인과법이야 인과법, 인과 연기법이야 모든 게 의존해서 생성되고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서로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것이다. 악어와 악어새, 악어가 있으면 악어도 좋고 악어새도 좋은 이것이 서로 연기적 관계인 것이다. 우주 만보는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그 균형을 깰 수가 없다. 깰려고 하면 거기서 재앙이 있는 것이다. 이 얘기거든. 그러지 않아요? 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 고통을 같이 하려는 마음을 내야 돼. 희사까지 가려면 밤을 새야 되니까 여러분들 치질란자가이 중에 몇명 있다? 세명되지네명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하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하는데 네, 여기까지 하더라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 마음을 잘 다스리는데 가만히 주저앉아서 돼요? 안 돼요? 생각만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음, 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도 안돼 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면은 좋은데 내더라도 업이라는 것이 자꾸 장애를 일으켜 가지고 잘안돼 그런데 내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 이것이 연불이다 행주자 어묵동정으로 어,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관음을 잡고 지장을 잡고 신묘장고지탄을 잡고 광명진을 잡고 아미타부를 잡고 응? 이렇게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하는 마음을 내야 그것이 이제 사부양심에서 내가 그전에는 하나를 냈다가 이번에는 둘을 내고 셋을 내고 넷을 내고 나중에는 무량한 마음을 내어서 대타를 얻어서 생사를 벗어나고 일체질을 얻고 일체 자제를